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입니다. 죽고 싶다고 최근 생각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아직 사회도 모르고 철없는 것이 감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나이에 크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 6천만 원을 5달만에 날려버렸습니다. 하, 허탈감이 드는군요. 밤마다 떠오릅니다. 이 돈이면 무슨 차를 살수 있었을 텐데 나이트 가서 며칠을 놀았을 텐데 그러다가 눈물 나면 그제서야 제가 슬픈 걸 알고 흐느끼면서 웁니다. 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전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잃었기에 정말로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배도 못하기에 스트레스 풀 곳도 없고 그냥 친구들에게 술 한잔 얻어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전 원래 친구가 몇명 없어서 주위에 몇명 있는 친구들, 전부 10년 넘게 사귄 친구들 뿐입니다. 서로의 속마음이나 집안 사정, 허니 다 알죠. 그 친구랑 술 한잔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죽고 싶다,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고, 네가 나좀 죽여라. 그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러더군요. 주위를 둘러봐라. 사지가 불편해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고 취직하고 싶어도 못하고 해도 안 되는 인간들 많은데 적어도 넌 하면 된다. 얼마든지 다시 돈벌수 있는데 젊은 놈이 취혈발광한다고그말 듣고 순간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 난 젊구나.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돈 벌고 싶어도 못 벌고.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인간도 많은데 사지 멀쩡한 내가 대체 뭐가 문제라서 죽을 생각을 다 했을까 그나마 빚지고 사는 성격은 아니라서 저한테 빚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본 그거 결국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더군요 제가 그큰 돈을 잃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제 삶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끼는 성격이라 잃기 전이나 잃은 후나 그냥 아끼면서 살고 있죠. 아마 그 돈을 잃지 않았더라도 전 여전히 아끼면서 살았을 겁니다. 매일 먹는 밥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잤다가 일어나고 매일 보는 TV 보고 가끔 나가서 달리기도 하고 제 생활엔 전혀 변화가 없는데 단지 내 마음만 무거워서 죽느니 사느니 참으로 내가 한심합니다. 인간이란 게 원래 돈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이깟 돈이 뭔데 내가 한시라도 자살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쳐요. 생각 완전히 고쳐먹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겁니다. 복수해 줄 겁니다. 몇년 뒤에 반드시 억대 부자로 등극하겠습니다. 이건 제 자신과의 다짐이기도 하고 빌어먹을 주식시장에 대한 복수심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로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배운 교훈을 뼈속까지 깊이 새기고 다시 도전할 겁니다. 100억대 찍으면 저도 책한권쓸수 있을까요? 나도 주식으로 큰 돈을 잃고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때쯤이면 돈몇 천만원 푼 돈이겠지만요. 그런 날이 안 오면 그만이고요.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진 않네요. 주식만 믿고 놀고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자리도 구하고 있습니다. 제 주식 계좌엔 현재 200만원. 더 이상 주식에 돈 넣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넣으면 안됩니다. 이 돈으로 반드시 억대 부자로 등극하고 말 겁니다. 안되면 말고요.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취직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서관 가서 오랜만에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내가 오늘 쓴 돈은 점심밥으로 식당에서 쓴게 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날아갈 듯 하네요.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식도 그렇듯이 인생에 가장 힘들 때가 바닥입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깟 돈 있으나 없으나 결국은 길어봐야 백면 삽니다. 그냥 죽는 것보다 복수전은 한번 펼쳐봐야죠. 방법이야 여러가지 있겠지요. 전 다시 주식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해서 버는 돈은 일체 주식 통장에 넣지 않겠다고 친구 앞에서 마음속으로 혈서를 썼습니다. 앞으로 버는 돈은 꾸준히 모아서 결혼도 하고 멋지게 살아야죠. 우한히 펼쳐진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돈몇 천만원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깟 돈 2년만 벌면 뚝딱입니다. 군대도 갔다 왔는데 2년 그거 못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제 자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저는 새 사람이 될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